와이셔스 종류도 이제 빨래 후에 쭉쭉 그냥 밀어주세요 이렇게 들고 하시는게 불편하시면 옷걸이에 걸어놓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어 안쪽에서 아이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시면 다림질이 훨씬 더 편리하게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옷걸이에 걸어놓고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, 한쪽 밑을 잡으면서, 당겨주면 훨씬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? 제가 지금 연출을 하기 위해서, 위쪽에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자꾸, 옷걸이가 움직여서 그런데 예, 이런 부분 주름도, 이런 식으로. 다임질을 하실 때 반대편에 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굉장히 뜨겁습니다. 이쪽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주름이 쭉쭉 펴지는 걸 네. 보실 수 있어요 네. 이쪽 전면도 눌러주시면 되고요 <웃음> 밑에까지 눌렸네요 네. 이렇게. 다리미에서 김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, 살균 소독하기 어려운 곳들은 이런 식으로 살균 하실 수 있는데 집에 어, 사, 아이들이 있으실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입에다 핸드폰을 들 넣죠 아기들이 핸드폰도 이런 식으로 한번 살균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아이들 장난감 걸레로 닦아도 의심스러우실 때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눌러주시면 스킨 살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이들 인형이나 장난감들도 살균 소독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. 이런 식으로다가. 또 집에 사용하시는 이제 베개나 어 침구 종류도 살균 소독 하실 수 있습니다. 어, 사용이 끝나신 후요 스위치만 위로 올려주시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. 다 사용하신 후에는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꺼주시면 되는 거고요. 대략 예열은 1분 정도면 준비가 되고요. 어, 물은 약한 250ml 정도 어, 한번 리필하시면 와이셔스 한 4장에서 5장 정도는 충분히 다른기 하실 수있으십니다